이..녀 맨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바니가 쫓아왔는데 오늘은 바로바로 제 바로 이름 뭐냐? 이름은 에이스터 없나? 롱 레그스 킬러래요 마미롱 레그즈라고 합니다 그 허기허기에 챕터 2에서 나오는 그런 메인 귀신이라고 해요 아 무섭게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요 자, 오늘도 시작되는 순박꼭지 와우! 그리고 오늘 구독자님도 한명 불렀어요.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 재밌게 해봐요. 네. 저분은 우리 구독자가 맞아요? 모르겠어요. 우리 구독자는 <웃음> 나이가 젊던데 저분 즐거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거 신뢰되는 말이에요. 신뢰되는 말. 저희 시청자에는 나이 구분이 없답니다. 구독! 내아너 어디 숨을 거야? 괜찮은 명당 없을까? 아 여기. 여기야! 오, 여기 좋다! 내가 있는 곳이 명당인데 얘들아 재어 나랑 놀아야지! 킬러가 나타났대. 야, 나 오줌 쌀것같아 싸! <웃음> 리아야 화장실 가자! <웃음> 오! 나 살짝 쐈어! <웃음> 오! 이찌릉네는 리아 쪽으로 향하는 건가? 오! 어, 오줌 냄새 숨겨! 나는 <웃음> 술래가 <웃음> <웃음> 어, 안 보이는데? 영애나 어, 아무리 봐도 어. 저 괴물 뭔가 심성치 않아 사람을 죽이나봐 내가 복도인데 술래가 안 돌아다녀 아, 리아야! 아, 여멘이 쫓아가! 리아야! 여멘니까어디있는데난 너밖에 보이지 않아! 뒤에 <웃음> 있어! 뒤에! 뒤에 있다고! 에 어디? 이 망할 인형아 어, 리아가 누웠어! 뭐야? 너, 뭐? 왜 나는 안 보여, 니네 누운 거? 이 어? 안에 뭐가 있다는데헬로엄마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그러네! <웃음> 야, 리아야! <웃음> 여멘아! 아니, 나는니네가 쓰러졌다는 표시가 안 떠! 여길 <웃음> 나갈 살리면 안 돼! <웃음> 살려줘! 살려줘! <웃음> 살려줘! 어딘데! 애들아 <웃음> 미리 말하는데 너네 살리러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왜냐고? <웃음>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거든! <웃음> 어딘데 얘들아? 여기? 복도! 진짜 니네가 어딘지 안 보여 점점 안 쉬워져 상처가 깊나 봐아나재력게 없어 이제 누군가 와서 어, 도와줘 아, 어. 애들아 애들아 어디 있어 대체 아니 애들아 어. 너네 친구 없니 어. <웃음> 너네 친구 어떻게 모두 스키야구로 빠나 어 상처가 깊어 어. 야 새가래 사냥 좀 이런 걸 친업 진이라고 부른 다음에 <웃음> <줘>. 어. <웃음> 아니야 우리 친구 없어. 이겨봇! 방금 내흰 색깔에 뭔가 본것 같은데! <웃음> 안녕하세요, 어... 구독자님! 어... <웃음> 구독자 아니야! <웃음> <웃음> 독자를 이렇게 <웃음> 초창하게. <오셔. 웃음> 아니 지금 구독자님을 희생시켜서 너네가 살아나가겠다는 거야? 우리가 먼저야 <웃음> 우리가 먼저래. <그래. 웃음> 구독자님 미안하지만 야. 대신 죽어주세요. 저분 이제 구독자님 아니야 구독 구독주도 하셨거든. 안티 됐어? 안티 됐어. 구출을 했어. 구치를 했어. 그럼 여기지 역사... <그래야지>. 죽을 수밖에. <웃음> 없게 <웃음> <웃음> 없게. 이제 죽으면 모르는 척하기야? 음. 우와 나 방금 죽을 뻔했잖아. <웃음> 우, 깜짝 놀란데. 아! 야, 리아, 죽었어! 27초만 버텨! 오, Why 나, so 나, s y 나 어! 야들아나 너무 무서웠어! 나도. 나도! 난 눈물 나! 난 이미 오줌 한 바퀴 둘렀어. <웃음> 한 어, 바퀴. 너한 어, 바퀴를 둘러. 끝족다 리듬 질렀겠네. 아, 오늘 그래도 <웃음> 다행히도 요루루는 없다. 요루루가 진짜 무서운데. 맞아. <웃음> 나 그때 살짝 찌렸잖아. 좋아요. 뭐라노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기둘기가 있는데. <웃음> 오늘 구독주도 하신 구독자님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존하는지. 내가 알려드릴게요. 아... 아. 아, 아, 아. 행진이란 어떤 건지. 아또 구독자님이 이 게임 고인물이라고 하셨거든요. 아 그래요? <웃음> 처음 듣는 사실인데? 아니 어딘가에 숨어야 될지 않을까? 아. 인간의 냄새가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난 정말 인간은... <웃음> 멍청이야. 맞아. <왜? 웃음> 내가 숨어있던 데가 술래 스폰 장소였어? <웃음> 뭐? 너 진짜 멍청이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도망쳤어 지금. <웃음> 아 무서워.. 야저기 오는 거같아 <목소리> 방금 내가 지렁이를 봤어! 아니야! <목소리> 라면아 너는 위쪽에 있잖아! 숨나게지 아, 위쪽에 있어! 아, 지렁이래? <웃음> <웃음> 마시는 니가이로 봐! 도망쳐! 위로 도망쳐! 근데... 네, 이 녀석 <웃음> 꽤나 멍청하지 않은가? <웃음> 이 녀석 움직임이 왜 이래! <웃음> <웃음> 죽어! 모르겠지? 나 정신 나갈 것 같아. 죽었다. 도망가야지. <웃음> <웃음> 누가 죽은 <웃음> 거야! 누가 죽은 거야! 여맨이 죽었어? 여맨이 막 지렁이가 핥고 있어! 여맨이는 죽어도 돼! 됐둬 <웃음> 어, <웃음> 그래. 나는 아주 나쁜 악취미가 있지. <웃음> 인간을 죽인 다음 <웃음> 그 안에 내 알을 낳는 거지. <웃음> 야, 뭐래 야, 뭐해? <웃음> 아주 큰 악취미가 있어. 야 야다 징그러워 진짜. 음, 음, 찾았다. 아 <웃음> 가만두지 않아. 안 돼. 안 된다고. 싹아 거의 다 살렸는데 여매나왜 이쪽으로 오고 달리야나 살리려고 했지. 어. 어딜 구독 취소기만 들어지 마. 아. <웃음> 아, 안돼! 취소! 이금은 어, 구독자님, 이쪽으로 가면 안전한 곳이 있어요. 알려놓세요 아, 울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. <웃음> 여기가 좋겠어. <웃음> 뭔 소리야? i 몬 o 넥 t 트 e n e e 기 여기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어. 레를 <웃음> 어, next level. Pick it up, pick it up, pick it up. 뭐? 와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우! 와 난한 몸만 놀아요! 니 나, 나, 살리고 싶지 않니? 나, 들아 넥스트 레벨을 주고 있어! 내 위에서! 나, 나, 나, 레벨! 어 일어나세요 구독자님 제발 한 번만 봐아요아아아장아는영원이 넥스트 레벨을 채게 거야넥스 <웃음> 레벨! 아이! 여멘아! 어디갔어? 여멘아! 아꼭 살아남아 <웃음> 구독자님 어디 갔지~~ <웃음> 구독자님 <웃음> 어디 갔지~~ 저는 그저 똥을 싸고 샀을 뿐이에요!! 어. 구독자님은 죽었어.. 아니 안 죽었는데? 살아있지~~ 저는 그저 똥을 싸고 싶었을 뿐이라고요! 구독자님의 위치를 오. 팔아 그럼 살려주지 <웃음> 저기예요 여기가 아니라고요!! 구독자님의 위치를 <웃음> 팔라고!! 저쪽, 저쪽 반대 반대!! 반대라 이런 거!! 아 제일 맛있는 구독자님 한입 해볼 구독자님 좋아요 구독고고자 오늘 어쨌든 술래적기 진행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자 오늘 구독자님 구독지도 안했죠? 지금 하루 가려고요. <웃음> 아 네.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안녕. 안녕. 뿅. <뿡> 구독. 뿅. <뿡>. 좋아요. 뿅. <뿡> 안녕. <뿡>